어유! 자 오늘은 오랜만에 포켓몬 굿즈 한번 준비했습니다. 또 포켓몬 관련 굿즈 중에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중 하나인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짜잔! 어 이름은 포켓몬 테라리움이라는 그 피규어예요. 그런데. 이게 무려 1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나온 한정판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원래는 이 동그란 부분밖에 없는데 10주년 해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는 트로피에 비슷하게 이렇게 추가 구성이 있어요. 꼬부기, 식스테일, 그리고 아 뮤까지 아주아주 아주 스타팅 피카츄 해가지고 거의 뭐 근본 포켓몬들만 잔뜩 있어요. 아, 항상 이런 거 패키지는 새거 뜯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 이거 안에 보니까 약간 랜덤 뽑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?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전혀 감이 안와 오케이 첫 번째로는 멀어정했다 이 패키지 진짜 예쁜데요?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캬... 이 패키지도 따로 보관하고 싶을 정도인데? 잡! 아 1세대 근무 스타팅 중 하나 이상해 씨입니다. 요, 테라리움 피규어는 너무 예뻐서 컬렉션으로도 한번 모아보고 싶었는데, 근데 제가 지금 딱히 둘 데가 없어서 무지성으로 막 사고 싶었던 걸좀 참았거든요. 근데 10주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. 이게 테라리움의 컨셉이 이 몬스터볼 안에 약간 또 다른 포켓몬 집이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. 이상해씨 귀여운 거 봐. 어? <웃음> 이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? 난이상해 씨만 있는 줄 알았는데, 뚜박뚜박. 뚜벅초까지 같이 있었네요. 이거 이렇게 조립을 하는 모양인가 본데? 야, 이거, 이거, 이것도 약간 킬링 포인트 중 하나네. 약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뚜벅초라니요 이거 너무 커요운데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딱 꼽아주면은 짜잔, 뚜벅초 화분 완성이에요. 거기에 우리 커요미 이상해씨가 뚜벅초한테 물 뿌리기로 물싹 주면은 아주 아주 따뜻한 온실 몬스터볼 완성입니다 시시! 시시! 도박쳐 무럭무럭 자라렴 열심히 키워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쌈으로 같이 싸먹을게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장신용으로도 너무 훌륭한데요?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만 댕그런이 있으면 느낌이 살짝 약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치대에다 올려놓으니까 하나의 작품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, 이거 대박이네 어? 자기 꺼내라고 슥 하고 바로 내려왔는데 이 녀석 아뭐 꺼내보죠 자 누구니? 3,2,1 어펀 파란색을 보니까 혹시 까부까부? 까부, 까부기니? 쪼금매가지고 피규어 퀄리티도 상당해요 이거 이건 좀뭐 생긴 것만 봤을 때뭐달 표면 같은데? 자 요거를 하나 두고 거기에 또아 디그다 캠프파이어까지 캠핑 즐기러 온 파일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비누형이랑 같이 캠핑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? 이 캠핑 감성을 피규어에서 또 느끼네 아.. 뒤에다.. 를 여기다.. 꼽아주고 파일이를 여기 안쪽에다 두고 마무리로 세팅을 해주면? 오! 이렇게 껴주면은, 와, 이거 찐 감성 미쳤다. 상장 안으로 들어가 봐. 와, 여기 있는 파이리와 디그다의 해피 캠핑 완성입니다.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기대를 안 했는데, 콜이 상당한데요, 이거 진짜? 어때요, 여러분? 진짜 좀 캠핑하고 있는 느낌 나나요? 아, 이게 또 좋은 게, 이거 테라리움도 뽑기처럼 하는 버전이 따로 있는데, 이거는. 꽝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. 무조건 여섯 종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. 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카츄 한번 나올 때 되는 것 같은데요. 나와라 누구니? 짠! 어! 어떻게 또 카츄야! 어떻게 또형말 바로 들었구나. 아 주인공이라 또 몸이 근질근질했나봐요. 참지 못하고 피카츄 튀어 나와 버렸습니다. 이번에는 피카츄와 캣터피가 함께. 어 숲에서 쉬, 어, 어, 힐링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네요 이거는 약간 이상해씨랑 살짝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유 어떡해 그냥 아주 애기 애기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조립을 한번 해볼까 동나무에서 쉬고 있는 컨셉이네 이거는 오딱 들어봤네요 궁뎅이 토시토시랑 우리 카츄 앉혀주고 켜 이것만 해도 이미 신공사 했어요, 잖아요. 그때, 피카츄의 뒤를 호시탐탐 노리는, 슉슉슉슉, 대벌레 캐터피에 등장. 근데 피카츄는 좀 심플하네. 아니, 근데 주인공인데 너무 신경 덜쓴거 아니에요, 이거는? 약간 요거는 피카츄의 몰빵했네. 피카츄 커여움 원툴이야. 이번에는 100% 우리 꼬부기가 확실합니다. 까붓까붓! 윙크하고 있는 상큼한 표정의 우리 꼬부기. 잠깐만 근데 이거 꼬부기는 파도 타는 컨셉이라 그러는 건지? 아, 다른 애들이 없네? 왜 우리 꼬부기는 친구 없어? 이건 좀 섭섭한데? 거의 뭐 등껍질로 서핑 마스터하고 있는 꼬부기 이거 진짜 심플하다 이거 조립할 것도 없네요 동물보라를 일으켜 따따따따따따따따따그 전에 아 근데 식스테일은 귀여워서 여기 넣었나? 아 레벨이 시스테일이 솔직히 이 멤버에 낄 레벨은 아닌데 귀엽긴 하지만 와. 우와 오시스테일은 굉장히 뭐 귀족 급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나 태어났나 봐 분위기가 벌써 기품이 흘러 넘치는데 흠. <놀람> 나시스테일 당장 날 빗질 해라 뭐지? 아 진짜 요정도 커여움이면요 하루 종일도 빗질 할수 있어요 저 아니 근데 이거 시스테일은 고정이 안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. 투권 드리는 바로 떨어져. 아 이거 고정은 필수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고정하려면 뭔가 접착제 같은 것도 붙여야 되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. 아 귀한 우리 귀한 집 포켓몬이야. 고정. 오케이. 아 야야야야야 거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여기 올라가서 차분히. 네. 아니 이렇게 좀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없겠니? 어리없는 소리. 아, 너 가고 싶은데 해라. 자 마지막. 하! 아! 환상의 포켓몬, 뮤! 어, 뮤의 구성품은, 뭐, 이거는 구름인가요? 거기 뮤도 하나 있고, 아,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뮤의 모습을 담은 컨셉인가 보네. 아, 근데 뮤 퀄리티를 제일 기대했는데, 이거 좀, 뮤는 살짝 좀 아쉬운데요? 애가 좀, 눈이 맹해. 뭔가 굉장히 깜찍하고 앙증맞은 모습이 잘 담겨 있어야 되는데, 유는 살짝 한번 삶은 듯한 느낌인데 얘도 조립은 뭐 심플하네요 와, 이렇게 정면에서 본 유의 모습 어때요?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개 10주년 피규어들 테라리움 피규어들 한번 까봤는데 제 예상 외로 퀄리티가 너무 이뻐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진짜 시리즈로도 좀 모아보고 싶어요 오늘 이 6개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 포켓몬은 어떤 건가요? 저의 개인적인 원픽은 이 파일입니다. 이 컨셉도 명확하고 디그다랑 이게 같이 이렇게 불멍하는 모습이 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. 이거 퀄리티는 이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다른 포켓몬들도 같이 있고 컨셉 컨셉이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?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또 또 꿀잼 포켓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. 자 여러분들, 슈바